그 얼마 전에 그 작년 11월 달이죠 군인 모세 한 기로 그때 우리가 여기서 모여있을 때가 11월 달인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우리 그아가 처음 오신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장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응. 저를 굉장히 웃으면서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서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누가 날 곽창이 뭐 웃으면서 보면 아 내가 괜찮게 생겨서 그런 나보다. <웃음> 맞아. 자겼다는그 흠이요. <웃음> 인물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 못하지만, 인물 있는 사람들? 꼭 어, 이런데,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성공하셨어, 그러는 거야. 어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뭘 성공했냐니까. 아, 교회를 이렇게 저는 또 목회를 성공했다는데. 얘네가다많 내가, 내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있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성공한 사람 맞아? 아니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해 보면서 성공한 사람 맞는가 봤더니난 성공한 사람 아니야.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하 교회 중은 성공한 거 아니야. 성도가면 성공한 거구나. 돈가면 성공하는 거구나. 근데 제가 가만히 성공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두마나 성공하라 이말을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에 성경을 봐도 두마나 성공하라고 하는 단어를 난 찾지 못했어. 아니 근데 그건 나도 이야기이고 늘 주님은 나에게 이기라고 했어. 그죠? 믿겨 나는 성공하는 목표가 아니라 나는 이기는 목표 싶어. 나는 성공한 목사가 아니라 이긴 목사가 되고 싶다. 있습니까? 늘 전쟁에서 주님께서는 아니, 성공이다. 내 기억에는 주님이 한 번도 내 마음속에 도마나 성공하다 이란 음성을 준것 같지는 않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겨라, 이겨라. 만약에 내 목회가 다섯 사람이라면 그 다섯 사람까지 영적으로 이겼다면 그 사람 기쁠 거예요. 아멘. 성공으로 비감을 비참하지 어디가 다섯 사람을 놓고 성공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녁은 음. 나를 위로하려고 한 번도 나에게 성공이란 이야기를 네. 하지 않고 두 마나 이겨 이 시험 이겨 믿습니까? 아, 네. 저는 거기서 내가 생각을 해놨어요 아, 많은 목사가 마음속에 괴롭고 많은 목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성공의 논리로 하니까 힘 빠진거야. 나는 애를 써봐도 할게 있는거 안보여. 나는 실패한 목사야. 그러면 이처명 목사는 성공한 목사입니까? 음. 내가 이번에 장경동 목사만 나서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엇 생겼냐면 아니다. 성공하는 목사를 만 나는 만들기 쉽지 않고 이기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있습니까? 건강하시니까. 성공하려 보니까 데려온 거예요. 피규가 되잖아, 저 사람은. 그러나 주님은 생명 놓고 이겨라. 아멘. 있습니까? 생명 놓고 영적 사람이 이기면 난감 감사 기쁜 거야,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목사님 자꾸만 성공물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의 본질의 그 사명에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명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멀어지면서 내 마음의 은혜도 멀어져 버리. 나는 실패했네 나는 기도해도 안 돼. 아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될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아멜레카 이스라엘의 싸움이잖아요. 결국 그 답은 여호와님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아니, 이겼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 목회자가 이겨야 됩니다. 성공 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세요. 내 이름이 높아져가지만 이기세요. 아, 네. 이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고 이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하게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하는 거지. 사람 수와 싸우는 게 수와 싸우는 게아니야 저는 그 목사님에게 나비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목회를 한번더 성공하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A 씨라고는 한 인도 없는 이 동네에 들어서 늘 저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지만 마귀 새끼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지만 성공하려고 한 적은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말야 되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듣고 보니 목사님 말이 나도 해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조금 <웃음> <웃음> 아멘. 아멘 진짜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그런 작별하니까 이게 참구다 목회가 응롭자 않은 겁니다왜 자기 스스로가 실패한 목회든 자기 스스로가 지금 사람이 없어 절망 여기, 지금 주님께은는가 사람 많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기라고 말하지요. 성도가 아, 네. 시험들고 성도가 힘들고 연극성 이기라고 말하지. 성공하라고 아, 네. 말하지 않아요. 제가 요새 깨닫고 내가 목회하는 방향이. 충분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기던분나유비 이겼듯이 믿음의 삶을 하는 이겼듯이 믿습니까? 아멘. 우리 사라기개들이 이긴다고 한다면 영적 싸움이 이겼다고 한다면 기쁠 거아쁠까요 기쁘겠지요 주님께서 70명을 파송시켜서 둘을 짜보내서 그들이 주님을 게말합니다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리 가운데 가 죽는 거에 죽는 거 온갖 사망이 다 찢어 근데 돌아올 때 그들이 무슨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슬펐어요? 아니요. 기뻐들어 왔다고 기뻐들어 왔다고 네. 아니 이위 가운데 들어갔으면 온갖 찢겨서 슬픔과 낙심을 절망하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그들기뻐들었다는 거예요. 기뻐들어 서 왔다는 왜? 그들이 이위가 없어서 일이 이비 있었습니다. 이위가 물어 뜨었습니다그들에 영적 싸움에 뭐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네. 옥사는그밖에 없어요. 뭐로 그렇게 할거 지식으로? 돈으로? 숫자로 아니 목회자가목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어서 그 영적인 권위가 되어서 세상에 이립가운데 나가서 양이지만 영적강니가지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준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녀가 사명을 죄송하지만 우리 스스로 내려놓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경말씀해보니까 뭐다 하는 말씀이지만 아멜라가 싸웠다는 이스라엘 싸웠다는 거예요. 싸움의 손진은이스라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은 나와서 싸웠다. 싸울때이 무쇠가 아, 여우수에게 말한다야틀났다 야. 지금 우리 지나갈 때저아멜라쳐다라 어떻게 하면 냐 사람도 모아가지고 나가서 좀 싸워라. 아니 지금 사람 모아가지고 나가 싸워서 싸우 형편이 됩니까? 우리 그래겠지만그 이야기를 여우수아에게 누가 있습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여우수와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모세가 했어요 물론 모세의 입술도 하나님 하셨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 조건도 아무 사건도 어떻게 싸울만 한 아무 창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여우수와 나갔서뭐 하는 거요 목사님 무뭐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해요. 논리 가지고 이을 겁니까? 학식 가지고 이을 겁니까? 돈 가지고 이을 겁니까? 많은 목사님들 안에서 탁상 공론하면서 지금 여호수아 탁상 공론할 시간이 없어. 나가서 싸우자면 내가죽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교회가 힘들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내 영이 결국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케 목사님들 사랑케 총님들이민생은 나만 참고 힘들다고 다 말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이긴 사람은 힘들다 말하지 않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 네. 어떤 분이 나가서 참 목사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아 이거 뭐 안벽 걸고 다 지금 이렇게 해서 뭐가 좋아 보여? 아니 목사님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야. 오늘도 우리 구원사님네 그 집사님 그 23주기 추도 예배에서 그 식구들이 한 10, 1 0명으로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거긴 오형제가 잡는 오형제가 는데 오형제가 다 잡은 거그 집안도.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그랬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셔요. 예. 네. 내가 속으로 좋아 보일 수밖에 없지. 왜? 네. 고생 내가 기도하고 산다. 요새 내가 은혜로 산다. 요새 말씀으로 산다. 요새 말씀으로 산다. 아니 목사가 말씀으로 살 때보다 더 기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까 남이 찝찝한 거지. 말씀 앞에 우리가 살려면 찝찝할 이유가 없다. 아멘. 근데 그 대상이 뭐냐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지켜 순종에 대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약간 틀을 때에 그게 아니에도불구하고 다른 길로 갈때내 마음이 기쁘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나는 목회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안 하면 돌아서 야지 사부가 막았잖아. 요 내가 사람을 피게하려 들여야 하나님을 피해하겠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작가 만 인모 뒤로 사람에 맞추려고 하고 물러 맞추셔야지. 맞추셔야지. 귀연성도 데 하나라도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선배님들 계시고 되겠지만 목회해온 결론이 뭐예요? 내가 붙잡는다고 있,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붙잡는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어야 있는 거예요. 응. 믿습니까? 응. 응. 결국 이스라엘 생각 안몇 분들은 다른 것으로 잇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말씀한 대 순종함으로 잇었어요. 자, 한 번만 더. 여호수아 탄사 잘했을까 뭐 잘했지. 우리가 잘했겠지. 우리가 잘했겠고 싶습니다. 그러고 그래, 그렇지만 그한영웅으로보다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장비는 갖고 있지를 않잖 여기서도 싸우서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저와 사랑과 믿음에서에이복해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이것만이 나의 담담기 믿음의 용기입니다. 아, 네. 내가 할 때는 주저 주저하지만 하나님에 한게안 되면 주저할 필요가. 올해가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바닷가를 배 타고 지나가다가풍랑을 만났대. 툰랑 만났어요. 근데 풍랑 가운데 저기 보니까 누가 걸어오고 있어요? 우리끼리 누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귀신. 맞게 아, 그들이 유령이나 귀신이 걸어온 거예요. 아니 그지 않고 죽을 판인데 지금 유령이 걸어온 거예요. 두들두들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야참 답답하네. 해드로 수제자 맞아? 주님이 내니 안심하라고 막아 예수님이구나 이해하지 뭐했다 그거요? 예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의심. 그분 저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막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돌아오는 주님을 내미는데 아 예수님 이럴까요? 아니 유령이다 이럴까요? 똑같은 입장, 이 똑같은 입장. 선배님 눈 떠요. 그러지 말고 똑같은 입장이야. 그런 말안 돼요. 유령이요 예수님. 고마워요. <웃음> <웃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유령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들은 처음만 났기 때문에 유령이지만 이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 만나면 예수다라고 해야지 왜 유령이 합니까? 그런 성경왜 필요합니까? 왜필요해 그때는 그들이 그런 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럴 때 봐라 이건 유령이야 나가 이미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또 유롱이라고요? 저는 기사를 했어요. 이제 저와 사랑에 하나님 말씀했다고 말지만 말씀에 다 <놀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갈등하지 마십시오. 갈등 이유을붙이지 마십시오. 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게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놀람> 근데 목회자가.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제일 아멘 하나 믿게 보케죠.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그래서 이게 벌써 이 눈빛을 보면 공감한다는 눈빛이야. 이거 쓰면 정말 아멘 나올 타임을 내가 안 주잖아. 워나 <웃음> 속도가 빨라가지고 응? 중요한 것은 뭐가 지금 목표할 건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웃음> 목표하기를 <웃음> 주의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결국 이기면 것을 그거 했잖아요. 순종이 나가싸웠더니 이겼잖아요. 싸움을 잘하게 부르지 말면 이겼잖아요. 뭐하니까? 순종하니까. 우리를 뭐, 뭐하는 뭐게 뭐한다고? 하나 일단 나가는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싸움에서? <웃음> 두 번째, 그 싸움보는 <웃음> 그 <웃음> 싸움 <웃음> 곳에는 산에 올라서뭐했다 그래요? 히페이스. 지난 주일에 설교 지지난 주일에 설교인가요? 기도 만이살일이다라는 설교를 했다. 하면 했어요. 누구보다 기도 기도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했습니까? 동지사단에도 산일로서 무지 누거로서게 선배님 기도했죠. 지금 안 하잖아요. 아 <웃음> 그게요. 하나님이 바뀐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었다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날 그대로인데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이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열네 대장을 해보자고 믿습니까? 아멘. 저는 그래서 교회 성도를 살리는 일하기보다도 목회자를 살리는 되겠다는 것이 제 자신부터.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 운동을 하고 싶어요 아니 둥이를 가는데 교회 성도가 있어 둥이참 답답해 아 이거 둥강사람 오 아, 저런 고딱 끊어버리고 싶어 아니 그러지 않도 사람도 모이시다가 사람도은 자꾸 둥하자는 거야 예? 아우 작년 10, 10월달에 장경정 목사님 모시고 둥해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 코로나에 대한 사람도 안모인다고 하는데 목사님 배짱도 건사님 말도 빠르 배짱이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아, 네. 요는 배짱이 아니 하나님 제그 안에 믿는 거요 그 둥이 때성공적 저희는 죄송해요 지금도 둥이하면 강사비 주고 다인 목사도 살역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둥이한 게 좋아 둥이 안 하는 게 좋아 <웃음> 그런도말 달라네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난 부흥이가 아무 부담이 없는 거야. 네? 그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 채워주시고 다 역사를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놓고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식구에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못 온다고 말 들려오는 것이 아이고 이 코로나 기간에 부흥이 한다고 우리 성도들과 계 들려오는 것은 영원히 참석 못한다고 그고 어디 간다고 전부 다내속에 부르는 소리는 기쁨의 소식을 할려 절망의 소식만 들어와. 딱두 개, 포격에 딱 좋은 소식만 들어와. 그날 제 몸속에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된다는데, 난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네. 이 동네 북의 첫날에 어디서 그렇게 사람을 몰고 오는지? 우리 성도 한 사람, 네대 사람인지 뭘 보는 거야? 이성도찾 최고죠. 흥금이 많아졌죠. 강제 사람를고저도돈 번다지. 박과 안 박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만든. 모세가 기도하게 이겼다, 장난입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기도하는,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 왜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들고 싶은 것은 진짜 목해야 살고 싶으면 우리 그때 그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나요? 참 나무숲에서 나무 뿌리 뽑기 때문에 말년대로 뽑히지 않는 나무 분재 얼마나 지르겠냐고 응? 가슴이다 구기잡고서 이걸 뽑겠다고 다 미친 짓입니다. 그게 뽑겠습니까? 뽑은 사람 있어요? 다 미친 짓이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짓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소나무를 뽑아, 으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추운 겨울 날에 산국대기에서 주일하고 선들고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오실 때 입을리에요. 아, 네. 그루한 지나간 추억들이 추억으로만 남지 말고 이제 목회자가 살 길은 다시 그 길로 가는 것이 될으십니다 Amen. 다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 그럼 다한번을 초대교회로 만들어버려. 26년 전에 필라델피 와서 그 얘기했는데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미 돌아가도 수없이 돌아가요. 과연 성도가 돌아갈 때 아니라 죄송하지만 우리 목회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신념으로 그렇게. 사실번 무릎 꿩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정지에 부여받는 역사들이 있어살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은 그거예요. 말씀 앞에 숨는 게 있다. 오세 성북과 성료부, 성북을 기도했다. 그때 아론과 홀이 뭐했습니까? 모세를 사랑해줬다. 영웅이 줬다. 이민교의 저와 같이 묵쾌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볼때 우리 양주배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보여줬고 감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수없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나의 특그로워 치사해서 교회를 보려고 할까? 아니 하나의 교회 버리고 가라고 주의 등생고아니지 장모가 잘못해서잘못듣고나하라고 세웠겠지. 권사가잘못해서잘못듣고나하라고 세웠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정부 비우마처럼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웃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래, 진정 사랑이 무엇이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때리는 게 사랑입니까? 뭡니까? <웃음> 때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 자식이 잘못되면 성도가 잘못된 복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는 것이. 진짜 사람일수 있어요. 아, 네. 있습니까? 너무나 네. 지금은 그 말을 못 하니까 잘못돼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습관돼서 이제 말해도 안. 제가 어떤 목사님 말했어요. 나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애정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되지만 지금 우리 같은 교회는 안 됩니다. 그말 맞아요. 네. 아니 그말 맞아요. <웃음> 지금 하면 교회가 깨져. 그러나 소명 말씀. 깨진 다할지도 그것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이 갈 때에 근데 뭐냐 역사가 일어나는 말아요 누가 좋냐 목표는 내가 기뻐.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다고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해 저는 이 교에서요 수없이 그런 일을 만났어요 우리의 검사인지 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종이 있다고 오와, 목사님 오잖아 목사님 오잖아 지 그안될 거야 <웃음> 나를 본부서 왜 자꾸 나오라고 해 귀찮게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랑을 는하고리가 진짜 성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친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웃음> 결국 이 사람은 이겼어요 사님들 성공 크게 아니라 우리 이기는 목회합시다. 관련은 아, 네. 이겁니다. 이기는 목회합시다. 아, 네. 한 명로 그들 이기면 내 마음에 감사 기쁜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것 없어서 금식하면서 목회자들이 이겼어요. 음. 내거 이기 없으니까 얘 오늘 우리 지금 금식한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찬양대 그런 서 영적으로 이겼다는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의 한기분 또한 여기 모는 목사님들 저보다 더 귀하고 훌륭하시지만. 이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요청하고 힘을 돕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오해하지는 않기는 최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저를 보고 오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워낙 인물이 괜찮아. 인물로 다 이해했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국생들 이것은 제가 잘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지고 외침 외침이니까 믿습니까? 뭐 사실 도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우리 믿겠지만 맞는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회가 뭐 못난 일이 아니라 나는 목회가 기뻐 나는 행복해 이렇게 나와서 서로 좋은 날 묻히는 다음 기도합니다.